선 세정제 방금 다 오른쪽에 있지 않았냐고 아니 왼쪽에 있지. 오, 오 도일레디디 도전 크고 우람해 아, 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아이만 업자 베이저 안나가래. 빠. 세 번째 맵입니다. 마지막 한맵 남았는데 빠르게 끝내고 이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CCTV 게임. 그런데 또5 나오면 또 해야겠지. <웃음> 일단 마지막 4의 마지막 시리즈 더 스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분위기 참 그지같네. 난 맵을 빠르게 한번 스캔을 쫙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스킵하고 음... 여기 뭐 무슨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난뭐 지하철역 이런건줄 알았는데 회사 같은데요? 여기 회의실도 있고 이게 무슨 스테이션이야 난 무슨 지하철역 이런거 나올줄 알았어 여기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사료철 하나 있고 샴푸 세개 사진 두개 쓰레기통 하나 무단 포스터 두개 오뭐오단 포스터 한개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소화기랑 화장지 있고 홈클렌징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있어요 이거 다 오른쪽에 있고 어? 물병이 원래 쓰러져 있었어요? 문이 원래 열려 있었어요? 뭐 그렇겠죠? 지금 시작한지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뭐 벌써 그러진 않을거 아니야 바뀐거 없고 여기 문 열려있고 여기 왜왜 왜 검은색으로 되있냐 뭐 튀어나올거 같은데 무서운데 어? 움직인다. Office. Object Movement. 저렇게 대놓고 막, 여기 있어요, 수정할 거. 여기 있는데, 이러면 감사하지. 응? 여기 원래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있었나요? 어? 모니터 원래 이런 창이었었나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여기 원래 살짝 열려있나? 원래 살짝 열려있었던 거 같아. 여기도 열려있네요? 여기도 열려있네요? 열려있는 락커가 은근 많네.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띈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천천히 계속 봅시다. 눈에 익을 때까지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이 뭐라고 해? 게시판? 이거 바뀌면은 못 알아보겠는데요? 붙어있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야, 뭐 뭐좀 변해봐. 불안해. 하는 게. 화이트보드에 뭐 이상한 사진? 오오오오! 오오오! 오, 피스 오, 피스 h a t 처 h 노 t 리라고 해야되나? 엑스트 m a l y 트라해 해야되나? m 처 e r one 맞나봐, 맞나봐, o 나봐 어어, m b e r Oh, oh, oh, c r e 봤어, y pakyosinica. Oh, c 미 a l b a z o chalbazo. Oh, you, b o d 화장실이 의외로 은근 볼게 없어 그죠? 아이 게 물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하나 사라져도 모르겠는데 손 세정제 방금 다 오른쪽에 있지 않았냐고? 아니? 왼쪽에 있잖아. 오오오오오오 어!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 d 오오오 크고 우라매, 쭉쭉 늘어나고있어 부러울 뻔조금 <웃음> 부러울 뻔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 됐으니까 됐어 플레이님 회의실 회의실 왜뭐 회의실 뭐 화이트보드가 지지직거린다고? 뭔소리야 그건 이제 CCTV효과고 다른데도 지금 다 지지직거리잖아 안보여? <웃음> 어이 깜짝이야 왜이래세요 토요일 레 오브젝트 모브먼트 그러고보니까 여기가 아, 여기가 경찰서인가봐요. 아, 나 감옥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쳤지? 여기가 회사가 아니라 경찰서네. 스테이션이 경찰서라는 뜻도 있어요? 벽지가 원래 이랬었냐? 세상 <웃음> 새스럽게좀 바닥 타일까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확실히 1이나 2 시리즈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안 바뀌어. 난이도가 좀 평준, 하향화 됐나봐요 근데 어쩌냐, 우리는 천 개의 <웃음> 눈이 이걸 같이 보고 있는데 혼자 하면은 확실히 근데 빡셀 것 같긴 해, 그죠? 혼자서 구매해가지고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지현관의 상자가 사어 어, 그러네 오, 잘 봤네 오, 이제 트 디스피어 귀신이 뭐, 택배 못 받아서 죽은 귀신인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 짜증나게 잘못 봤네. 이쪽이 사, 살짝 방금 반짝거린 느낌이 들었는데 뭐지? 잘못 봤나봐. 눈 이상해. 어? 어? 어? 어?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 음, 오브젝트 무브먼트? 도어 오프닝 클로징? <목소리> 어 됐다. 오케이 두 시. 근데 은근 티가 많이 난다 이상현상들이. <웃음> 그치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막 움직여주잖아 이, 나 여기있어요~~ 물건 하나 사라지면 그것도 꽤 티가 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고 되게.. 정적이야 무난무난해 어!! 폼.. 그.. 폰클렌징 하나 사라졌어 라커룸 근육맨이요? 예? 예뭐 이 원래부터 있었어. 예? 저 뭐야? 저 뭐야?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달려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 저기 있어. 소름 끼치게. 경찰서 터가 좀안 좋네. 아니, 뭐 그렇다고 여기가 뭐 사형집 행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귀신이 저렇게 꼬이냐? 희한하네. 아 머리 분실 신고 아갑자이요 아, 머리 분실 신고 하려고 먼데서 찾아오신 거구나 아 귀신 의뢰는 안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거네 귀신들이 막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 경찰한테 의뢰하고 싶어서 이 사건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찾아온 거였네 아 불쌍해라 머리를 어디다 두었더라? <웃음> 뭐지? 뭐야? 왜왜 왜 눈이 내려? 이거 뭐라고 해야되냐? 문이 열렸다 로 해야되나? Nope. 아더로 해보자 아더 기타 응 기타가 맞았네요 이거 원래 열려있었어요? 아 열려있었나? 어, 여기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음, 찔러나 보자. 라커룸디 a 피어이 a 뭐- 뭔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응, 아니야.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뭐뭐 뭐 이렇게 좀 잘못 보고를 해도 손해볼건 없으니까. 어이 깜짝이야 아유씨. 정면에 저거, 저거 사진 사진. 픽절 저렇게 그림이섬뜩하게 바뀌었대 저 친구도 회의에 참가하고 싶었나봐 아싸 내가 회장 자리 나오세요 안돼! 물병도 여기 원래 두개 있었고 그죠? 여기 하나 물병 하나 이건 뭘까? 도시락 패키지 뭐 이런건가? 너무 무난무난한데? 조금 더 자극적인 변화를 원해 우리는 너무 평화로워 얘 원래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아니죠? 살짝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그지, 그지. 이게 맞지 진짜 막 미미하게,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좋은 것같아4 시리즈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미미하게 바뀐 거라면은 그냥 못 찾았을 테니까 <웃음> 그래서 그런 걸지도? 아자뭐 없네 야 이렇게 원트로 또 그냥 스무스하게 깨버리는 거야? 아 노잼 되면 안되는데 유튜브 각이 나와야 돼야 우리가 공포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이렇게 클리어하는거 보려고 하는거야? 아니라고 스트리머가 막 발짝 일으키는거 그런거 봐야지 물론 내가 그러고싶다는거는 아닌데 아 근데 이 진짜 너무 너무 스무스하다 지금 어 뭐야 뭐야 경고메시지가 떴어 여러분, 빨리 찾아봐요. 뭐? 어? 아, 잘못 눌렀... 감옥에 선풍기가 꺼졌다고요?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돼? 아더? 아, 됐다. 일단 수정 하나 했고 어, 다시 선풍기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헤인실에 책이 사라졌다고? 여기? 너희만 믿는다. 빠른 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 어디어디어디 책..여기! 어디, 어디 체... 여기! 여기. 아좋아 그리고? 와..또 5시에 막 게임오버되고 그러는거야? 아!이게 왜이러세요? 토일레.. 응? 홀웨이의 오른쪽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가 생겼다고요 의자가 생겼다고요 원래 있는게 아니라? 오, 오브젝트 엑스트라 오브젝트? 어느 의자가 생겼다는 거야? 어? 어 여기 원래 의자가 없었구나! 대박! 아니 이렇게나 많이 수정할 게 있었는데 와 아우 나 진짜, 진짜 순간적으로 땀이 막 엄청났어 와와 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하어 <웃음> 아, 소름 돋아 으으 소름끼쳐 아 닭살 돋는 거 보여주고 싶다 캠 켜가지고 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심하는 동안 계속 쌓이고 쌓이고 그러고 있었네 에? 뭐.. 자요? <웃음> 아니 좀.. 무섭게 오든가.. 아이고 술처먹고 와서 경찰서를.. 뭐야 그래, 인트루더가 아니야? 그럼 엑스트라 오브젝트 마네킹이어서 이게 인트루더 판정이 아닌건가? 어 뭐라고 해야돼! 코 p s 스 아, 시체가 있네. 새로운 선택지에. 헉, 저거 시체였구나. 유감. 저건 또왜 저러세요? 오이스 티비아노말리. 티가 엄청나네요, 저거는. 어 방심하면 안 돼. 지금 4시 반이거든? 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절대 게임 오버되면 안 돼.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없냐? 어, 그림이 생겼어요. 그림, yeah. 내가 그린 기린 그림. No. 어? 저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픽처 아노말리가 아니야? 오브 엑스트라 오브젝트? 아더? 오케이. 어? 여기 원래 상자가 있었나? 어,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아쿠어룸에 엑스트라 오브젝트 해보고 아닌 말고 이게 잘못 보고 해도 페널티가 없어서 좀 의심스럽다 하면 그냥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사과가 있었어요? 여기 원래 사과가 있었어요? 아니지 <목소리> 어. 어 확실히 이... 좀.. 저게 눈에 띄었어 갑자기 잘 봤다 나 의자 왜 이래요? 왜다 날보고 있어요? 프로젝트 무브먼트 갑자기 뭔가 좀 이상 현상이 몰아오는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이겠지? 아이고 빅맨 이런 거안 나와? 휴지가이? 휴지가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 각을 뽑아줘요 아우씨 휴지가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순간적으로 복도에 팜플렛? 이거? 왜? 팜플렛이 움직였다고? 엥? 가만히 있는데? 어? 뭔가 좀 바뀐거 같은데? 뭐지? 와 저거는 진짜 미미한 변화인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봤어요? 얘 얼굴 왜 이래요? 얘 얼굴 왜 이래요? 총 맞은 것처럼 <웃음> <웃음> 얼굴이 너무 아파. 아 <웃음> 짱웃겨. 오피스 바닥이 바뀌었어요. 어 그러네. 오피스 바닥 변화가 뭐라고 해야 되냐 아더인데 아덜 아빠는 빠덜 엄마는 바덜 바닥은 아다 죄송합니다 어 상자가 사라졌어요 라커룸 어디서 비자필 아까 상자가 생긴 줄 알았던 게 오히려 사라져 버렸네. 오해하고 어? 뭐야 이거 문이 열렸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바닥은 아덜이 아닙니다. 바닥은 그냥 바텀이고 이, 이런, 이런 마룻바닥은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아더는 이제 기타라는 뜻이에요. 지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현상을 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기타 사항 할때 기타가 아더입니다. 58분 아씨 원트로 끝내버렸네 이거 이지이지 이지. 이제 CCTV 게임은 날 막을 수가 없는 건가 라고 하기에 우리 장작분들이 봐준 게 너무 많았다고 한다 <웃음> 이거 다음에 진짜 뭔가 약간 혼자서 해보기 그런 콘텐츠 해볼까 아우 근데 난 그럼 답답해서 못할것 같아 이게 막 이제 실패했을 때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게임 오버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이게 익숙해지면 처음엔 되게 무섭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저냥 약간 지루해지는 그런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무서운 요소도 가끔 나오잖아요 아까 막 계단에 시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완전 랜덤 요소다 보니까 아예 안나올때도 있어요 그냥 물건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살짝 움직였다 이러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플레이 했을 때는 막 엄청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이벤트가 났었던 건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왔던 휴지맨 휴지가이 그게 다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 t 옵저베이션 듀티 4를 전부 다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바래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종료... 요